안녕하세요 임지아동행입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하면서 느꼈던 몇가지 간증에 대해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엄청 많이 읽고 정리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저희 딸이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해서 제가 좀 아,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 주님께 기도했어요. 좀, 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오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 안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면 편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딸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좀 딸도 놀라기도 했어요. 그 후에 오늘 온 거예요. 이제 어제 저한테 그 친구 데려와도 되느냐고 물어서 데려오라고 얘기했고 오늘 왔길래 제가 이제 어떤 종류의 과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더니 나초를 좋아한다고 해서 나초랑 뭐 과일이랑 음료수 좀 사려고 마트로 갔어요. 마트로 갔는데 음료수, 음료수 먹는 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디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 신음소리가, 응, 음, 응, 음, 이러면서 약간 좀 많이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약간 뭔가를 찾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그쪽으로 이제 음료수, 요구르트 짚고 걸어갔어요, 그 통로로. 그리고 나서 제가 할머니한테, 뭐 찾으세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봤는데 할머니가 아, "내가 나이가 100살이야 그냥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100살이어서 아파서 저러시나 그냥 그렇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계산대로 왔는데 그 저랑 그 할머니 대화를 들은 거예요. 그 점원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다른 그 직원이 와서 아이 할머니는 여기 여기 마트에 징징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징징이. 그래서 저또 무슨 소린가 했더니 할머니가 자주 저렇게 끙끙 거리시면서 돌아다니시고 엄청 천천히 걸으셔요. 그러니까 100살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엄청 천천히 조심조심 힘겹게 걸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계산원이 그냥 쳐다보길래 저도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그분들하고 할머니랑 저랑 내 이렇게 대화가 되는 것처럼 할머니는 저희 말을 못 들으시니까 그냥 통로에 계속 걸어오고 계셨고 저는 이미 계산대에 있었고 직원 한 분이 아저 저 할머니는 징징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투로 말을 했고 그 계산대 점원 한한 한 분도 자기는 이 시간대 나가본 적이 없어서 어, 저 할머니를 몰랐어요. 또, 이러,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냥 서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허공에 대듯이, <웃음> 허공에 대듯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 그 말이 살짝 묻혔어요.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근데 할머니 보이지도 않는데 제가 그냥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전문 두 명은 그렇게 그냥 들었고, 그냥 이랬어요, 제가. 그냥 제가, 아, 제가 병원에서 일해서 할머니들, 할머니들이 저렇게 반응하시면 제가 반응하게 돼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아, 또 오지랖이, 오지랖이 작동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왜그 할머니에게 전하지 않느냐고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제가, 아, 전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멍해졌죠. 그 말씀을 딱 듣고 가만히 있는데, 다시 주님이, 어, 니가 전하지 않으면 저 할머니 핏값을 저한테 이제, 이렇게 요구하실 거래요. 그래서 무섭잖아요. 그 말이. 아, 네, 순종할게요.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너가 전해야 해. 라는 거를, 제가 알아듣게끔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어 오늘 지금 눈이 엄청 펑펑 쏟아졌어요. 그 시각에 쏟아지고 있는데 눈을 맞으면서 서 있다가 음 이렇게 지붕, 이렇게 연결된 지붕 같은데 옆에 서 있다가 그러다가 음 횡단보도 신호등이 두 번이나 켜지고 꺼질 동안에도 할머니는 나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할머니 언제 나와요? 그랬더니 좀 있으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고 서서 기다렸어요, 계속. 아,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할머니가 나,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또 물건을 밖에서 자판 때그 물건 과일 같은 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언제 전화지? 이러고 있었어요. 언제 전화지? 이러고 서 있는데, 할머니가 반대쪽 방향으로 가시기 시작하길래 저, 제가 그쪽을 향해서 걸어갔고, 할머니가 딱서 계시는데 거기가 저희 아파트 쪽에 있는 도로 도로에서 이제 건너려고 무단횡단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옆으로 가서 어, 할머니 건너시고 계실 때 바로 그 캐리어 분홍색 캐리어를 잡고 계셔서 제가 그 캐리어를 같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차도 없고 해서 저희가 건너 왔어요 막 눈이 내리는데 둘이 같이 그 건너오고 제가 캐리어를 붙잡고 가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예수님 이으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못 알아드시는 거예요 뭐라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귀에다가 딱 대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 사랑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순간 천사처럼 웃으시는 거예요 미소가 확 번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좀 순간 전 놀랬거든요. 100년 동안 살계하신 하나님이 어이 타이밍을 기다리신 건가? 그런 생각도 순간 들었고. 그래서 그냥 그찰나에 다시 이제 언덕 저희 저희 아파트 언덕 쪽을 올라오시려고 그러시길래 제가 캐리어를 다시 들고 이렇게 걸어가니까 할머니가 제가 가져갈까 봐 걱정됐는지 거기다가 두래요. 그 위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드리고 인사하고 다시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왔는데 이 이야기를 저희 딸한테 했어요. 그 딸하고 딸 아이, 이제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엄마한테 어, 전도하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전도를 했다. 그랬더니 좀 다들 둘다 되게 놀라면서, 어, 그 아이, 그 아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 있다가 이제 불교를 믿게 된것 같아요. 집안에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우리랑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을 전하고 했는데 되게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여졌고 저희 딸아이랑 한 시간 동안 되게 즐겁게 즐겁게 놀다가 갔는데 그냥 제가 지금 혼자 앉아서 생각하기로는 어 며칠 전에 아이 아이 친구가 그날 오지 않은 것도 하나님 뜻이고 어 오늘 이렇게 전도하는 내용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할머니를 오랫동안 100년 동안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저의 마음도 되게 뭉클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원고 없이 그냥 빠르게 있었던 일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어, 길에 다니면서 전도지를 뿌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음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을 걸어요 뭐 예를 들면 옆집에서 이사를 왔는데 어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서 그날 예수님 믿으시라고 뭐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뭐 이런 말도 전했고 그날 또 고구마를 제가 드렸더니 담내로 저에게 빵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전도하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 뭐 인터넷으로든 뭐 걸어 다닐 때든지 뭐 여러 상황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을 거는 사람들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저를 인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